그렇습니다. 막아 이고아아이 맛있는 거 줬네. 날씨 추우니까 눈 많이 왔으니까 든든하게 먹으라고 먹으는 응. 거야. 아이고 맛있다. <웃음> 아이고 맛있어자를기에안우는 것이 헌법소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알아니다 그런데 기자 수준이 과연 시위거이냐 엠비씨는 과연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김행 국민의힘 기자연맹도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. 진짜 가짜 뉴스는 지금 모집인 국의힘은 언론 가까이에서 재현도, 쓴소리도 <laughs> Martins TV, <Divi>, TV, <Divi, laughs> Martins. Divi, Martins <laughs> RTS TV.